네, 여러분! 지금 시다에녹크라뭐 하러 왔죠, 저희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어몽머스 어몽어스 한다던데? 어몽어스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음, 어몽어스! 정확히 어몽머스 어몽 어몽 어몽 어몽어스! 어몽어스! 어몽어스! 저희가, 어몽 어몽. 어몽 어몽 저희가 원래 인간 어몽어스를 해보려 했는데 일곱 명이 다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폰으로 먼저 오케이 네. 자들어와 주시죠 뭐 캐릭터 만들 시지않을까저 어, 네. 이거 하, 처음에 보는데요 저도요 우와. 일단 저 옷부터 갈아입을게요 우와 저 주황색인 거 어떻게 주황색. 하시고 오 초록색이다 일단 파란색 제가 할게요 우와 귀여워 이거 어떻게 시작해요 아이방장이 아, 제가 거. 방장이에요 야머리속으도 재밌다 이게 오초 뒤지지 않오오오오오한명 오! 오! 오! 오! 있다 한명이 포스터인데요. 저 임포스터인데요? 말하면 어떡해요? 아니 <놀람> <놀람> <놀람> 나이스 제이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조심하세요 이제 어디로 가요? 아 미션지를 찾아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션지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진짜 대박. 예전에 쥐가 먹으려고 놔뒀는데 아직 안 먹었어 <웃음> 어, 뭐야 당전이 여기 있었네 <웃음> 빨리 미션지를 찾아야 돼요 형 미션 룸 저거 아니야? 어, 이거임? <웃음> 오! 오, 네. <웃음> 어디가 갔는데지? 제, <웃음> 야 <쟤, 웃음> <쟤> 뭐하냐? 제야 <웃음> 뭐하냐? <웃음> 아까 밑에 뭐 미션 룸 같은 게 있는데 장비를 챙겼으니 나 이쪽으로 가볼까? 와 뭐야? 장비실 음료수를 진열 반대편 냉장고랑 똑같이 지라하기 제한시간 100초. 먹었는데. 난 <웃음> 얼굴 아무도 못 믿는다, 이거. <웃음> 어, 오케이. 그럼 시민이면은. <웃음> 형. 정체 봐, 알았어요? 뭐예요? 나? 예. <웃음> 네. 나는 선의 편이야. <웃음> 누가 마피아야? 야너 누가 먼도 마피아야? 야 오지마 마피아 누구야? 오지마 <웃음> 야뭐뭐 <너> 불꽃 <웃음> <붙고> 갔어뭐 <웃음> 지민이죠? 어? 시민이. 왜? 말해봐요. 왜? 나도 무섭잖아. 이거는 최대한 빨리 그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한명 하면 다된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해봐야죠. 짱구. 이따가 아 깜짝이야 짱구 안 해도 돼요? 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한면 성공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시민이다 <목소리> 어? 여기 대놓고 미션 중에 써있어 짱구? 짱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핸드폰 안 하고 안돼 신발 <웃음> 네, 웃는 표정, 슬픈 표정, 화난 표정, 부끄러운 표정입니다 여기인가? 아 근데 이게... 아 여기 있다! 넥타이 매기 제한시간 1분 어저 넥타이 못 매는데? 하... 진짜 감으로 한번..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자 발생 지금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네 사망자 발생 지금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네. 뭐야? <웃음> 형 인포스터다 아니야 나 이게 뭐야? <웃음> 으아 저거! 저거는! 오마이갓! 이 형! 괜찮았어요? 왜왜왜왜? <웃음> 왜왜왜왜? 아니 <웃음> 나.. 나아 네, 네. 진짜 진짜.. <웃음> 형 진짜 아니죠? <웃음> 아나 진짜 아스프 <웃음> 그런 거 있어 아.. 아 그거를 놓치면은 <웃음> <묻힌다. 웃음> 깜짝이야.. <웃음> 어, 깜짝이아깜짝이 <웃음> <웃음> 아니야 서운이 오케이. 의심하게 되는 다시.. 형, 나뭐 미션 했냐 너? 저 회사 하나. 나 하나 할... 우리 하나 하려다가 음... 못 했어. 다 아, 이렇게 다 의심하게 되냐? 자꾸 뒤에 아니... 있어. 너. <웃음> 야, <쟤> 뭐 <웃음> 아 야, 쟤뭐 해? 아, 그 뭐, 아. 뭐소리 하는 거야. 자, 나한테 오지 마요. 잠깐 이거 이거 좀 힘든데. <웃음> 네, 네, 네. 이게 희생용이 간짜이크군요. 스터 근데 뭘 해야 죽일 수 있지? 근데 너, 누가 죽은 거야? 나 어떻게 죽는지 몰라. 근데 뭐 <웃음> 희승이 형! 왜왜왜 왜 왜? 희승이 형 임퍼스터인 거다 알거든요 지머이 있었던 거 그거 그 뭔데? 모르... 아 근데 그거 저기 있던 거라니까? 그거 2층에 아니 저 아니에요 제...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닌데 아니, 제이크 형이랑 희승이 형 임퍼스터는 뭐가 있어야 죽일 수 있어? 임퍼스터는 스탬프 있어야 돼뭐 묻히는 거아 묻히는 거, 아, 뭐 묻히는 묻히는 거 있어야 하는데 나 지금 없어 진짜 나도 없어 스탬프 나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복수할 거야 똑똑히 진짜 엔진분들 이거 보면서 아주 그냥 꿀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웃음> 나제이형처럼 방어라도 하고 다닐걸.. <웃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나 미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니키야 <웃음> 니키가 안 해줬어요 방금 이랑 <목기랑> 정원이다. 그 스탬프 찍는 거. 이 음, 스탬프가 뭐 말하는 <목소리> 거야? 들어왔어. 표정 싹 끌어. 왜저 뭐야? 그거 뭐가 뭐가? 성훈인가? 너네잖아. 성훈이네. 우리 아, <웃음> 뭐 할까? 아 너무 뛰어갔어. 뛰어. 중 사람들끼리 좀뭐 할까? 아좀 <웃음> 어, 조용히 죽지. 아유, 진짜. 아유, 음. 내 얼마나 안완서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웃음> 아 너무 너무 열심히 뛰었다. 아주 니키 조차가 그냥 힘든 죽은 줄 알았네. 아 니키랑 정원이 얼마나 달리기를 열심히 할 아, 나이도 어린 게 진짜 나이도 어린 게. 저 아까 사실 성공해 끝나고 성공했는데. 저너 넥타이 못 매? 한국은 넥타이 네. 회사원 되기전까지 거의 맨몸으로 몰라. 저는 그 싱글 라이트 되고 더블 라이트 돼요. 그리고 더블 원. 20년 동안 넥타이만 물건 쓰는. 이제 보시면은. 긴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두꺼운 거를 위로 한번 넘기세요 두꺼운 거를 위로 한번 넘기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놔두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더 돌려 이거를 두 빼는 거야 <놀람> 어서 와 어서 와 지금 처음이지? 사실 제가 해본 적은 있긴 한데 거의 게임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보고 뭐지 이거 안 몰라가지고 안 했어요 그냥 해보려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마피아 게임 너무 좋아하죠 저제 저 마피아 게임 매니아거든요 오늘 그래도 제가 승리했으면 좋겠지만 뭔가 저는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불길한 얘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머머스요. 앱은 깔아봤는데 잘안 들어온 모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비행기에서 아무도 안 들어와가지고 시작을 아, 아, 애초에 못 했어요. 죽인 제가 죽인 만약에 마피아가 되면 선우 형 먼저 바로 죽일 겁니다. 난 너랑 안 다닐 거야. 아니죠? 니키가 원래 다가가서 죽여버리 거야. <웃음> 바보예요. <야, 웃음> 시작한 아, 거야. 원래 아, 암살했어야 했어. 미션은 같이 했는데 그도중 그 죽이는 거야. 마피아요? 한 번도 안해봤어요 음. 제대로 된 마피아 시작 못합니다. 연기 못 해요. <웃음> 시민은 <웃음> 잘해요. 마피아 시작 못 해요. 연기를 못 해서. 너무 아쉽게 죽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랑 죽였습니다. 귀여워서 풀어줬어요 니키는. 한번만 <웃음> 봐달라고. 그래서 한번 봐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죽었네요. 진짜 화이팅. 다 죽여버리세요.